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자 이번 주제는 이대남은 없다로 정했습니다 네 이화여대에 재학중인 남자 아닌거 서양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는 팔레스타인인은 실이 빠져있다 미국에서 아랍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의 완전히 일치된 여론이 있다 아랍 팔레스타인인의 존재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문제야 또는 동양인으로서이다. 아랍 내지 팔레스타인인을 억누르는 것으로서 인종차별주의, 문화적인 권정관념 정치적 제국주의, 반인간적 이데로기의 올 네트워크는 참으로 강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야말로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특별히 가혹한 운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 네, 어, 방금 이 문장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오리엔탈리즘에서 인용한 글이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오리엔탈리즘의 저자입니다. 이...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음. 팔레스타인 아시죠? 그 이스라엘 때문에 영토를 빼앗긴 그 나라 그 출신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 공부해서 유명한 석학이 되었고 대표적인 저서로 오리엔탈리즘이 되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이 있어요 어,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서구의 기준으로 왜곡된 동양의 모습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 교수가 네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 피터슨 교수가 인기인데요 오리엔탈리즘도 꼭 읽어보세요 뭐 이미 유명하지만 제가 왜이 석학의 글을 이 주제에 인용했냐면 위 문장의 팔레스타인인을 이대남으로 치환하여도 그 의미는 거의 완벽하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생존하는 이대남은 실이 분노에 빠져있다. 한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대남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의 완전히 일치된 여론이 있었다. 이대남의 존재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성범죄자 또는 일배로서이다. 남성 내지 젊은 남성을 억누르는 것으로서 성차별주의, 문화적인 고정관념, 정치적 이기주의, 반인간적 이데로기 올 네트워크는 참으로 강력하다. 이런 네트워크야말로 한국의 모든 이대남에게 특별히 가혹한 운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야매지식보관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의 성과 후 이대남이라는 존재, 아니 개념이 생겼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이대남이 표심을 잡기 위해 무슨 뻐꾸기들을 날리고 있는데 그 립서거스피스가 가관입니다. 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웃음> 대학 안가면 대신에 뭐 세계여행이나 다녀오라면서 천만원 지원한대. 그러면 대학 안간다고 천만원 받아서 여행갔다오고 다시 대학가면 되겠네. 그리고 뭐 이건 이낙연 씨가 뭐뭐 그뭐아 요즘 군대 군인들 막 후대접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군인들 가혹행위 에 가까운 뭐 말들이 많으니까 뭐 3천만 원 준대요. 그래봤자 뭐 최저 임금 딱 계산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수준은 1억 준대. 이거 뭐 처음에 이재명 천만 원도 그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 장난 아니구나. 뭐. 돈 준다는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뻐꾸기 난리그느냐고 보면은 현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전혀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논의조차 없고 오로지 이대남은 없다라는 억지를 강요하기 위한 공작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패배에 이대남을 화두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정작 거기에 이대남은 없어요 이대남이라는 주제에 이대남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뭐정용실이 뉴스브런치에서 이대남 화두로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패널들은 죄다 여성 아니면 여성 그 남페미니스트 어? 이렇게, 이렇게 이래요 어, 이러고 자 그다음 주진우 라이브에도 20대 푸심이탈 주제의 패널은 박성민 예, 박성민이 누구냐면 이다, 이, 이낙연 키드예요 예전에 뭐 박근혜 키즈로선수조 있었던 것처럼 이명박이든 아뭐하이간 어떤 인물이냐면 청년 미래 연속 뭐하이간 그래서 그 이낙연 빽에 뭐 최고위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기가 리얼돌의 성적 대상화 심각 국회가 나서야 된대 리얼돌 때문에 리, 리얼돌의 인권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주는 아주 그런 휴머니스트맨해 되나 아니면 돌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동희 형이 전널리즘 M2에도 패널들은 죄다 페미니스트 남자 패널들은 남패입니다 보세요 주제가 이대남과 페미니스트인데 여기 페미니스트 아줌마랑 그 짝짝꿍하는 그남패미들 40대들 40대들 모아놓고 이대남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프만 봐도 민주당이 왜 졌는지 딱 나오는데 왜 이대남을 빼고 논하죠? 보이죠? 제일 높아 어. 60대 여, 여성이 그래도 제일 다음이네 제일 높은 건아니 어쨌거나 거의 자 그동안 이대남은 정치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체가 없습니다 단체가 없으니 정치권 언론에서 부를 인맥이 없어요 반면 언론에 나올 만한 이대녀 패미 인력품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이 진실을 꺼립니다 패미 때문에 졌다는 말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경향신문을 좀 보시죠 선거 패배 이대남을 주제로 대담기사를 내면서 죄다 여성 역시나 그것도 페미스트들입니다 니2 0대들이야 속지 말자요 어 20대들 안 속아요 속은 건 니네들이지 뭐 봅시다 그들이 보는 이번 선거는 어떨까 정말 젠더 정책 때문에 민주당은 재벌과 선거에서 패배했을까? 경향신문은 정치 플랫폼 섀드우 캐비닛과 함께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0대 남성은 그렇지만 여기 없네요. 어, 이, 혹시 뭐 이, 이건가요? 어, 모르겠습니다. 1차로 진행된 20대 여성 집담에서는 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 이들은 젠더 갈등의 핵심이 아니라며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속이지 말라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뭐무슨 구구한 논리를 내세우며 사실상 민주당의 젠더 정책이라 할 만한 건 없다 근데 남성들이 민주당을 폐미당으로 인색한다는 건 언론을 통해 봤지 실제 주부는본 적이 없대요 여성들은 뭐 패미당으로 뭐 아직도 뭐 부족한가 보지 이 정도 해도 저도 패미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보지 재벌고선거 젠더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지도 않았대요? 나오,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준석이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얘기했다면 너무들 지랄들 거리니까 그냥 말을 못한 것 뿐이지 젠더 이슈가 어떻게든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반패미 분석이 금기고 나아가 남녀 갈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금기죠 속이는 게 누군데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게 누군데 패미 이후의 사람을 다 바보로 하는가요? 갈등에 대해 논한다면 대체 그 원인이 무냐 원인이 나온다면 갈등의 원인 트러블 메이커가 있겠고 그 트러블 메이커에게 책임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패미 정책들이 다 재검토되겠죠 이것들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들이 길을 쓰고 이대남을 부정하고 남녀 갈등을 부정하는 이유죠 이게 다 제목 좀 보, 보세요 어? 그런 게 없대요 그런 게 없대요 젠더 농쟁 이준석 비판 어? 딱 아까 맨 처음 나온 요거야말로 뭐 어? 20대들이야 속지 말자 젠더 갈등 이런 건 없으니까 하면서 죄다 여성 페미니스트들 만나서 했고 어. 그리고 페미니즘 함부로 이용 말래 제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들먹이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야당은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이만 올인해 선거에 참패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이거예요. 어. 그 하도 젠더 갈등이 없다고 이렇게 어 난리들 치니까 이준석이 그게 없다고요? 어? 이렇게 한번 말했대요. 유일하게 제대로 바른 말 하는게 이준석이니까 이, 이준석이 뭐 젠더 갈등 유발자다 뭐 이런 걸 씌우는데 자 이젠 쌍팔년도 용공머리 시절이 대접이 됩니다 그땐 독재 민주화라는 단어가 금기였어요 한국에 독재는 없고 독재는 없으니 민주화도 없다며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그땐 그랬어요 그쵸 조선식 민주주의를 완성한 어느 민주주의 공화국도 민주화라는 말 싫어하잖아요 같은 논리로 페미니즘 비판은 그들에게 반동세력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들의퍼런서슬에 누구도 페미니즘, 젠더 갈등을 이슈를못 내놔요. 19년도 민주당에서 젠더 갈등 토론회를 주최하려고 했는데 페미진영이 비토를 낳아서 무선됐습니다. 당내사서던그 짓을 이제 국민들 상대로 세뇌하려고 해요. 세대, 세뇌 이슈 발효 터졌죠? 이거 초등학생 가지고 뭐 어? 페미니즘 교육해는데 말이 교육이지 거의 세개야 그래서 학생이 페미니즘 교육에 거부하면 왕따를 시켜라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으니까 검색만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은 페미 대 반페미 여성 대 남성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 대 1배쯤으로 폄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갈등이란 건 없고 오로지 민주시민에 반대하는 1배 소추들이 작은 몸부림이다 이렇게 치부해야 하는 거예요 여태 가부장제 한난충 운운하며 남자를 싹다 적으로 균형하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며 이익을 취한 것들이 이제와서 남녀 갈등은 없다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남녀 갈등 매직 메이커라고 뒤집어 씁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여론을 호도하면 갈라치게 한대요 그게 이준석이래 남녀 갈라치계 이준석이래 그러면서 비판한데 청년 전체인들 아마 뭐 페미니스트겠지 보나마나 보나, 보나.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안그러고 청년 정치인으로싹 바꿔서 말하는거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민주당의 성폭력이다 길을 맺던 20대 여생은 40대 남성 다음으로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다 민금 국민의심이 이준석처럼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아세수였다 여성들 입장에선 도저히 절대로 뽑을 수 없는거다 속지 말자, 20대들이야. 20대들은 안 속아요. 당신들이 속일, 속이려고 하, 아무리 그래도 안 속습니다. 자, 사실 저의 결론도 결은 다르지만 똑같은 워딩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한국 여성들은 페미 논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아요. 남녀 갈등이란 건 없고, 오로지 페미대반페미 갈등만 있는 겁니다. 자이 와중에 지역구 공천에 여자 30% 강제할당이 아니 민주당에서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법적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지역구 공천의원 중 여성 비율이 30%가 넘으면 국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최초 수요쟁당이 어디냐면 바로 국가형만배당금당이죠 허본자를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이 당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여성 비율이 30%가 넘어서 8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제 할당을 하자는 거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국구원은 이미 강제로 50% 이상 할당하게 법조화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삼천만원 이딴 수다 집어치우세요 청년들은 특혜가 아닌 공정을 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력, 의지와 관계없는 태생적 특징으로 특혜를 받는 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패밀리반패는